우리의 고민은 무엇일까요? 창업 비용이 고민이죠.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인터넷 쇼핑몰을 구축했는데 생각보다 자본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광고비, 등록비, 카메라와 부수기재등 매출과 상관없이 들어가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소자본 창업이라는 말은 옛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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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시간에는 쇼핑몰 판매 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쇼핑몰 판매 기법을 통해서 판매하는 방법인데요. 어, 일단 쇼핑몰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전에는 굉장히 돈이 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 쇼핑몰을 만드는데 크게 비용이 들지도 않고요. 저렴하게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최신 트렌드는 이제 모바일 쇼핑몰과 함께 한 세트로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 일단 쇼핑몰을 만들기 위해선 먼저 도메인이 필요합니다 도메인은 여러분 이제 후이지라든지 이렇게 도메인을 판매하는 회사들이 있는데요 1년 정도만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저렴하게 한 2-3만원대 정도면 충분히 1년치 계약을 해서 어, 준비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두번째는 임대몰 입니다 임대몰 같은 경우는 이제 카페 입사 라든지 고도몰 이라든지 메이크샵 이런 그 임대 ...를 해주는 쇼핑몰인 그 제공하는 회사들이 있는데요 그걸 임대몰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제작하는 회사도 있긴 한데요 이런 임대몰을 통해서 쉽고 빠르게 활용할 수가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세 번째는 이제 스킨을 선정하는 겁니다 스킨도 요즘은 이제 그런 임대몰 자체 내에서 쇼핑몰을 어, 구매할 때 같이 쉽고 빠르게 구매하면서 제작을 의뢰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도 몇만원 안됩니다 굉장히 저렴하게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어, 스킨을 구매해서 확보하시는 게, 연동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이제 제품 준비입니다. 쇼핑몰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요, 이 제품인데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일반적으로 한 300개 정도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쇼핑몰 한, 한 개든지 두 개든지 이렇게 몇개 없는 상태의 쇼핑몰 만드신 분들은 바람직하지가 않고요. 어, 평균적으로 이렇게 한 카테고리를 설정해서 한 100개 많으면 이제 300개 정도가 준비가 되면 어, 쇼핑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고 싶은 건 이제 오픈마켓을 먼저 하시고 오픈마켓을 다음에 이제 쇼핑몰을 하는 그런 절차적인 어떤 부분을 제가 권하고 싶고요. 다섯 번째 이제 제작 의뢰를 하셔야 됩니다. 요즘 이제 제작 의뢰도 그 임대물 회사에다 제작을 요청하실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스킨을 제공을 해주면서 한꺼번에 이제 이렇게 제공해줄 아웃소싱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회사에 전화를 해서 내가 구입한 쇼핑몰 이미지 스킨과 임대몰 엔진이 이건데 연결을 해줘라 하면은 메뉴 설정과 함께 금방 만들어질 수 있는 강점이 있고요 먼저 할때 쇼핑몰을 만들 때는 이제 기획을 먼저 잘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어, 쇼핑몰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컨셉입니다 여러분, 그, 운영하는 쇼핑몰 중에 종합 쇼핑몰은 굉장히 그 운영하기 힘든 쇼핑몰이거든요. 큰 기업들만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창업을 하신 입장에서 쇼핑몰 운영을 한다면, 여러분만의 방향성 있는 컨셉이 있는 쇼핑몰을 옥파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큰 옷만 파는 쇼핑몰, 아니면 뭐, 군대 간 남자친구들을 위한 쇼핑몰,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특색이 있는 쇼핑몰을 만드셔야 성공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쇼핑몰을 만드시기 전에는 사업 계획서와 자기만의 방향성과 컨셉을 잘 정하신 뒤에 쇼핑몰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그 쇼핑몰 창업 준비 중에 있는데요. 네. 그팔 물건도 정해져 있고 그리고 사업자 등록도 등록증도, 등록증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어 그런데 그 아무래도 경험이 없다 보니까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그리고 마케팅 홍보에 좀 자신이 없어서요 뭐 이런 것들을 대신해주는 뭐 대행업체가 있는지 그리고 대행업체가 있으면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궁금해서요 어 대행업체들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어 블로그만 하더라도 여기저기서 어, 연락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뭐 키워드 올려주겠다 아니면 뭐 어디 TV에 뭐 보내주, 뭐, TV에 올려주겠다, 여기, 이런저런, 많은 데서 연락이 오는데, 어, 일단, 홍보는 내가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홍보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 물론, 그, 계획들은 다 짜놔야 되겠지만은, 그, 처음부터 대행을 쓴다는 건 굉장히 좀 무책임하고, 그, 장기 지속할 수 없게끔 만드는 방법인 것 같거든요. 홍보비가 굉장히 비싸요. 그니까, 러 예, 뭐, 한 달에 몇백만원, 일단, 거기서 이미 마치 패키지 여행하듯이, 뭐, 패키지 A, B, C 이렇게 있듯이, 60만원짜리 패키지, 뭐, 블로그, 테스트, 뭐, 3명, 뭐, 키워드 검색, 뭐, 몇 회, 이런 식으로 다 구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찾으려면 굉장히 쉽게 찾을 수 있고, 하지만 소자본으로 시작한다면, 그 기업이 그렇게 크지 않다면, 초기에는 내가 직접 컨텐츠를, 양질의 컨텐츠를 제작해서, 좀 스토리, 스토리 있게, 진짜 진실성 있게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파급력이 더클수 있고 그 사람이 진짜 내 팬이 돼서 실제 구매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홈페이지 구축 같은 경우에는 저는 처음에는 카페이스타를 통해서 구매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리뉴얼을 새로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고객이 원하는, 그리고 고객이 원하고 내가 고객한테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매칭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막 디자인이 되어 있는 거를 사기에는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홈페이지 디자인하고 그리고 제작하시는 분들이랑 개발자분들이랑 같이 해서 어, 어떻게 이 구매 프로세스를 시, 중간에서 많이 이탈하는 게 아니라 딱 보고 매력적인 아이템으로 그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구매까지 이루어질 수 있게 홈페이지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구축하려고 저도 이제 하고 있는데 초반에는 사실 어 그런 카페입사나 아니면 다른 뭐 고도몰이나 그런 데서 구매하셔도 쉽고 빠른 방법인 것 같기는 해요. 하다가 근데 한번 리뉴얼 하실 기회는 오실 거예요. 그때는 꼭 전문가님과 같이 상의해서 나만의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음. 감사합니다. 쇼핑몰 구축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네그 평균적으로 쇼핑몰은 숫자가 작은데도 자기만의 아이템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만들어보고 싶은 분이 많이 있으신데요 저는 이제 쇼핑몰을 정말 만들고 싶으시다면 아이템을 한 300개 정도는 꼭 확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잔치상을 열어놨는데 제품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식, 먹을 음식이 없다 그러면 좀 쇼핑몰 효과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제품이 한 300개 정도가 준비되었을 때 그때 쇼핑몰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자기만의 컨셉을 잘 정리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